안녕하세요. 최지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장실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이 화장실에 화장실 페인트가 과연 벗겨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굳이 화장실 페인트를 왜 하느냐? 저는 솔직히 타일을 하고 싶어요. 저쪽에 보닥타일을 해봐서 실험도 해봤고 보다 타일이 2년 버틴다는 것도 알았는데 사실 페인트는 조금 의심이 되게 많이 되는데 굳이 저희 신랑이 페인트칠을 꼭 하고 싶대요. 저는 타일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못 이기고 페인트가 얼마나 페인트 화장실이 얼마나 버텨질 수 있는지 일단은 해보기로 했어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던 수건 거리를 제거했고 아래 있던 휴지거리도 제거를 했는데, 보시면 되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어서 꽤나 지저분해졌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물티슈로 지우고, 벽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시공을 시작을 해야 돼요. 혹여나 지금 보시면 여기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칼블럭도 다 떼주셔야 돼요. 요런, 요런 떼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 되게 쉽게 닦여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구멍은 그냥 놓고 시공을 하느냐? 아니에요. 퍼티나 매꾸이 같은 걸로 매꿔서 구멍을 막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주셔야 매끈하게 발림 되는데 먼저 이 표면을 제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칼블럭이 있는 위치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 에뭐몇개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화장실에 칼블럭이 꽤나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칼블럭이 있으면 칼블럭이 있으면 얘를 잡아서 위로 나와라 이렇게 칼블럭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도 닦아주세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페인트 칠을 하셔야 결과물이 깨끗하게 나와요. 벽면에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다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보면 진금 소리하고 비어있는 소리가 있어요. 다른 곡이 들리세요? 여기는 잘못 치면 탈 깨져요. 그러니까 닦으실 때도 탈 깨지지 않게 조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깨졌죠. 이렇게 깨져버려요. 사실 이 화장실 굳이 저게 깨지지 않았으면 안 건드리고 그냥 예쁘지 않고 해도 그냥 그냥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타인이 저게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이물질을 벽에서 다 제거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얘를 메꿔주는 건데 다이소에서 파나 다이소에 메꿈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이소 메꿈이랑 비슷한 건데 요거 필러 채워주는 거 요걸로 구멍을 퍼티, 퍼티로 메꿔주셔도 되고 얘로 메꿔줄게요. 요렇게 돼요. 이랬던 구멍이 요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굳어서, 제가 사용한 지꽤 돼서. 얘도 깔끔하게 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페인트 칠을 할 거니까. 자, 메꿔주죠 이거를 지금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일단 저는 이 메꿈이로 열세개의 구멍을 메꾸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철수세미를 들고 있어요. 손은 이렇게 새까매졌는데 집에 만약에 사포가 없다면 이 벽면을 철수세미로 그냥 팍팍 문질러주시면 돼요. 대신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철수세미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화장실에 무언가를 달았다가 철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투명 실리콘들이 꽤나 많이 붙어있고 기타 등등에 실리콘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거를 이 철수 생리로 정말 박박 박박 닦아주시지 않으면 페이드 칠을 했을 때 이물질이 고스란히 도드라지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다 걷어낸다고 걷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페인트 바를 때아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르겠죠?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르면 티가 나요 이렇게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주시고 혹여나 여자분들이 손톱, 페디큐어나 네일아트 하셨다면 장갑을 끼시던지 셀프 인테리어를 포기를 하시던지 손톱을 포기를 하시던지 해야해요 인테리어 할때 예쁨은 버려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무슨 작업을 했었는지 모르게 요렇게 타일에 백시멘트 같은게 붙어있는데 철수세미로 안되면 요런거는 칼로 살살살살 긁어내시면 떼져요 근데 요요 요 칼이 금방교육하는 칼이 아니고 공부용 칼인데 다용도면에서 잘되고 힘도 좋아요 이 보양작업을 위해서 콘센트도 빼주시는게 좋은데 콘센트는 곧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으휴 먼지 네, 이제 화장실 페인트 인테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벽면에 있는 이물질, 칼과 철수세미 물티슈를 가지고 다 제거를 했고요 칼블럭 사용 안하는 털블럭 구멍들에는 이렇게 다 구멍을 막아줬어요. 이제 보양작업을 하고 세면대, 변기, 거울, 콘센트 보양작업을 하고 전구 커버도 빼내고 프리미어를 먼저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은 프리미어를 바르지 않고 바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화장실 방수 페인트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방수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프리미어를 한번 바르고 방수 페인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정사각이 아니라 정사각 뒤로 샤워실이 하나가 이렇게 작게 빠져 있어요. 샤워실은 사실 물이 많이 닿으면 페인트 벗겨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 샤워실만큼은 타일로 하고 샤워실 바깥에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세면대하고 변기 있는 부분만 화장실 페인트를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등 같은 경우는 뺐다가 다시 깰 거니까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등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뺐다가 다시 붙여야 해요. 그러니까 나사라든지 도구라든지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뒤에 등 보면 파란 선 하나, 갈색 하나인데 나중에 다시 깨우려면 여기 똑같은 선이라서 헷갈리는데 파란 선이었던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살짝 붙여놓고 이렇게 파랑 써가지고 선 뒤에다가 붙여줘요. 여기다가 랑 붙여주세요. 나머지는 갈색이겠죠, 당연히. 자, 이제 거울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천장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또 붙여서 프라이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양 작업이 상당히 귀찮을 수 있어요. 이거를. 왜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잘 바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귀찮아서 이게 그러니까 은근히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셀프 인테리어 할때 이런 기본 사항들이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이 부분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테리어를 처음부터 다시 하던지 망한 채로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테리어라는 거는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전기를 차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최대한 여기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천장하고 거울에 마킹 테이프는 완료를 했어요. 요거는 커버링 테이프라고 하는데 세면대를 비닐로 감싸줄 거고 그 다음에 변기도 얘로 막아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얘가 요만한 사이즈로 보이시죠. 사실은 얘를 뜯으면 얘가 숨어있어요. 숨어있다는 게 이렇게 접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얘를 쭉 펴면 길어져요. 보세요. 얘를 처음부터 펴내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 페인트를 붙여주는데 세면대 커버링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혹여라도 페인트가 페도트를 펴야 되지 않게 처음부터 이 비닐을 밑으로 펼치시면 안되고 밑에 비닐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가서 이 화장실 페인트도 살겸 프라이머도 같이 샀어요. 이 프라이머가 그 페인트 화장실을 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로 발라줘야 하는 제품이에요. 요즘은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고 바로 바를 수 있는 화장실 페인트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저희 집 화장실 페인트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를 바르고 페인트를 바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 프라이머는 일단 많이 섞어 줘서 돌려 줘요. 아무래도 가져오는 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가라앉은 것들도 있고 할것 같아서 이렇게 잘 돌려 주고 트레이는 그냥 집에 있는 재활용 재활용을 활용하려고요. 하려고 얘를 딸 때는 공구용 칼이 뒷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공구용 칼은 이렇게 뒷부분에 날카롭지 않은 이런 도구가 하나 더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프라이머가 거딸때 이게 프라이머예요. 엄청 하얗죠. 프라이머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냐면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자들 화장할 때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바르기 전에 밑에 베이스 작업을 해주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거. 화장이 더잘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색감이 더잘 나오기 위해서 미리 한번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얀색 도화지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 이벽마를 칠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프라이머 작업은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다음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 페인트가 물에 닿거나 스키가 차면 일어나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진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바르고 얼마나 잘 말렸느냐에 따라서 바르고 말릴 때 완벽하게 말려야 방수 페인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정말 완벽하게 말려주세요. 보세요. 어느덧 프라이머를 다 발랐는데, 1차로 발랐는데, 보시면 이 틈새는 잘안 발렸어요. 그럴 때는 이 틈새만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페인트가 잘 먹어요. 저는 프라이머 작업을 두번 해줄 건데, 이제 이... 하이 부분을 꼼꼼하게 메꿔주고 한 4시간 정도 말려줄거예요 4시간 정도 말릴 때는 화풍기도 틀어주고 선풍기도 틀어주려고요 확실히 마르는게 빨리 마르니까요 완벽한 건조가 필요해요 프라이머를 다 취했어요 이쪽은 이제 타일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제 페인트 칠할 부분은, 요렇게, 싹다 칠하고, 제가 지금 프라이머를 바른 지 4일이 지났거든요. 4일 동안 말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페인트는, 페인트는 바로 요, 벤자민 무어 베스 앤스파 아우라 베스 앤스파 를 사용할 건데 색상은 요렇게 이게 아저씨가 조색을 해주시면서 여기다 이렇게 콕 찍어서 색깔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칠을 해볼 거예요 칠을 할때 먼저 트레이가 필요한데 저희는 트레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재활용할 종이 상자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그 위에다가 페인트 부어서 칠을 할 거예요. 트레이가 없다면 굳이 안 사셔도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 벤자민 무어 페인트를 트레이에 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를 개봉을 해볼게요. 색상은 오래요 처음에 페인트가 잘안섞있으니까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섞어주시고 색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페인트가 뭉쳐있는게 느껴져요 자, 먼저 페인트 여기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천장 쪽하고 콘센트 부분 그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은 제가 미리 세심하게 붓으로 한번 칠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물 조절을 실패해서 흐르기는 했지만 위에 한번 칠했고 아래 보시면 여기 콘센트 부분도 칠했어요. 어 저렇게 미리 칠해놓 이유는 마스킹테이프는 페인트 칠하고 을 바로 떼어내야 되는데 이 벽면을 다 칠한 다음에 마스킹테이프를 뜯으면 페인트가 같이 뜯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리 저렇게한번 칠해 놓은 다음에 말리고 벽면을 칠할 때 마스킹테이프 붙인 부분을 먼저 칠하고 떼어낸 다음에 이 벽면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제 저 윗부분은 붓으로 세심하게 먼저 페인트 칠을 하고 벽면을 칠하도록 할께요. 이렇게 마스킹테이프 있는 쪽을 두번 칠했으면 칠하고 난 뒤에 바로 테이프를 떼주세요. 안그러면 마스킹 테이프에 이 페인트가 달라붙어서 테이프가 다 탈락되고 나와요. 이렇게 마스킹을 했는데도 부분 부분 보면 되게 예쁘게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이 윗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려고 해요.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지 않는다면 되게 지저분하게 마감 될것 같거든요. 일단 마무리가 안된 곳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중에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을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천장하고 벽하고 사이에 실리콘을 쏜 부분 실리콘이 페인트가 잘안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는 페인트가 묻고 어디는 안 묻고 이래서 차라리 실리콘을 한번더쏙 쏴버리는 게 훨씬 더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컨텐츠 부분도 그러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면적 게게 묻지 게도록 혹시나 작업하다 묻지 않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벽을 칠게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서넓게이용게칠해게넓게칠해게편해게처음게 편해요 처음에는. 롤러 넓게, 얇고 넓게 칠하고 두 번째는 이제 꼼꼼하게 칠하면 페인트가 완성이 되는데 롤러는 아무래도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고 붓은 세심하게 칠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페인트를 붓고 롤러를 묻혀서 페인트가 흐르지 않도록 적당량을 붓고 넓게. W 혹은 X자를 만들어요. 그런 후에 얘를 펼쳐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보면 W고 뭐가 없어요. 그냥 치하게 돼요. 1차로 페인트칠이 끝났어요. 근데 이게 롤러로 하다보니까 이줄눈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 좀 페인 부분은 제대로 페인트칠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붓을 가지고, 붓을 이용해서 페인트칠을 해주시면 돼요.